안녕하세요. 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틱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틱택은 보드의 노즈 부분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과 주행을 동시에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. 먼저 스탠스를 알려드리면 앞발을 노즈 부분 마운틴볼트 위에 올려줍니다. 그 다음 뒷발은 테일 위에 위치시켜줍니다. 그 다음 어깨를 먼저 돌려주시고 앞발을 살짝 들어서 보드를 어깨를 돌린 방향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보드를 들어주실 때 뒷발을 밟아서 들어주지 마시고 앞발을 살짝 들어서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드를 다, 어깨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앞발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보드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면 은 앞으로 가면서 스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스택을 해주실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어깨를 먼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여주시고 다시 어깨를 먼저 돌려주시고 다리를 옮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틱택 동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틱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